다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웃음> 주보에 나와 있거든요. 아, 제가 마스크를 빼야지. 자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이절 어, 여러분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만한 물이여 사람이 능히 못 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초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것, 것, 마구, 것, 것, 것, 만한다고, 것, 것,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귀한 말씀 오늘 우리 심령에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굳은 결심이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에덴 교회가 세워진 지몇년 되었는지 아세요? 40년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임장로님께 여쭤보니까 81년도에 세워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2021년도니까 40년 되었어요 40이면 보통 불혹의 나이라고 얘기하죠 예. 어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로 치면 성년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에덴 교회가 이 에덴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과거에 한 7, 8년 전에 제가 이곳에서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을 에덴 교회 해가지고 첫 번째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에덴 교회를 다니면서 에덴, 어, 에덴 동산을 얘기하나 보다 이 정도는 알지만 어, 에덴의 뜻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어, 많은가요? <웃음> 에덴의 뜻은 기쁨, 환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시임이 좋았습니다. 정말 그 땅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그런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저는 이 에덴교회가 이렇게 이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이곳에 있는 성도들과 만날 때마다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는 이런 은혜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덴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덴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어, 이 성전에는 여러 성도님들의 눈물, 기도, 사랑의 수고, 헌신이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참으로 여태까지 지켜주신 에벤 에셀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치십시다. <웃음> 여러분, 에벤 에셀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에요. 에셀이라는 말은 도시다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기념 돌을 하나 세워요. 에벤, 돌을 하나 세우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그걸 영영히 기념하기 위해서 에베넷에 도를 세웁니다 여러분들도 지나간 날들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올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뒤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마 간증하게 될 겁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말 이 에덴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로 날로 부흥하고 발전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좌우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은 다 뭐냐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부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손님이 아닙니다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물론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만은 그러나 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들 자신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 주인 노릇 주인 노릇은 하지 마십시오. 주인 의식을 가지십시오. 주인 노릇한다는 것은 뭐냐? 이 기존 성도들이 아 내가 이 교회에 개척 멤버지.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는데. 이러면서 갓 들어온 성도들에게 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서 막 터세를 하는 게 이게 주인 노릇이에요. 이런 짓은 하지 마세요.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 알아달라고 자랑하는 것 이게 바로 주인 노릇이에요.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절대 부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일 설교 뭐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감사하게도 설교 듣고 문 밖에 나가면 싹다 잊어먹잖아요 네. 우리는요, 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한가족동 교회가 이 에덴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인이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주인의식 가진 자는 교회를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맡겨준 일에 대해서 충성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듯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에덴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어떤 부족함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부족함과 어떤 결점이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말없이 수고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 오는 손님들을 존귀한 자로 대합니다. 그리고 한 생명을 가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깁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아픈 자가 있으면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또 성도들 가운데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정말 같은 마음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런 마음이 뭐냐?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는 이런 에덴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이 미국의 이 침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교회는 아주 굉장히 많이 부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침례교회가 어떻게 부응하게 되었는가 참 독특합니다. 이제 처음에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목회를 하고 정말 같이 노력을 다했는데도 교회가 좀처럼 부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외쳤지만 교인들은 전혀 무감각해요. 전도도 하지 않고 선교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신앙 생활하는 것조차도 막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목사님의 부임해서 여러 해가 지났는데 자꾸 교인들이 뚝뚝 물론 수가 많다고 부응은 아니죠 남런데 아무튼 수적으로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 교회 헌금도 적게 거치고 재정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의 생활비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이 교회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주일날 광고를 하는데 광고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분 더 이상 이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음 주일에 고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장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교회를 장례 교회를 교회가 이제 죽었다고 해서 교회 장례식을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광고만 할 뿐만 아니라 신문 광고도 낸 거야. 신문 광고. 신문 광고도 아주 크게 실었습니다. 신문 광고에 무슨 무슨 침례교회 다음 주일에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 한두 번 발을 들였던 사람들이 어? 이 교회가 죽었어? 장례식을 거행해? 이런 신문 기사가 실린 적이 없거든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야 모든 사람들이 왜냐 교회 장례식을 치른다는 라 것은 처음 들었거든요 무슨 교회를 장례식하나? 그런데 드디어 교회 를 교회 장례식을 치르는 주일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 장례식은 어떻게 치느아 이걸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호기심이 생겨서 혹시 이 에덴 장로교회를 장례식을 치르면 어떻게 지내니까. 이게 궁금하세요. 절대 그런 건 해서는 안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인 거야 장례식을 거행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동안 등록만 하고 출석하지 않았, 않았던 사람들까지 호기심을 가지고 다 모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은 짧게 고별 인사를 하고 장례식을 거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 강단 앞에 커다란 관이 딱 놓여져 있는 거야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 보통 우리 장례식장에 가보면 고별 인사, 고인에게 고별 인사하는 시간 있잖아요. 한 사람씩 쭉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가잖아. 예,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저 뒤에서부터 한 사람씩 나와서 이관 앞에 서서 고별 인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한 사람씩 나오라 그런 거예요. 자, 사람들은 도대체 관 속에 무엇이 들었을까? 아주 호기심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관 속을 들여다보는 순간 깜짝 놀라는 거야. 왜 놀랐을까요? 아주 큰 충격을 받은 거야. 이관 속을 딱 들여다보니까 누가 보이냐? 자기의 얼굴이 보이는 거야. 목사님이 그관 속에 다가뭘 넣어놨냐면 커다란 거울을 넣어놨어. 그러니 보는 사람마다 다 누가 보이냐?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야. 뜻이 있겠죠 이렇게 한 데는 사람들이 이 자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교인들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관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본 교인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결국은 내 영혼이 죽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은 누구누구의 탓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서부터 교회 안에 새로운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죽은 모습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의식 가지고 어. 그리고 밖으로 나아가서는 대주의 그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을 결국 이 교회 장례식을 치른 후에 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정체되었다? 쇠퇴한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라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음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응한다? 단순한 수적인 증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부응하는 것은 여러분들 각각의 심령이 회복되고 자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줄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끊임없이 자라가고 끊임없이 부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에덴교회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숙을 사모하면서 힘써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나아가서 힘써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형제님 자매님 신앙고백이 담긴 고백이라고 그랬죠?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면 지적질할 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는 일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것이 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에덴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부응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은 회복됩니다 가정도 회복돼요 또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 되면 일터와 사업장도 복을 받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주님, 주님이 세우신 이 에덴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에스겔은 나이 2 5세 한참 나이죠. 한참 싱싱한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저게 한 년, 30세 될 때까지 한 5년 동안 그발강가 근처에서 이런 돌을 가지고 날르고 그래서 왕의 그 바벨론 왕의 수중군거를 짓는 완전히 쌩노가다 하면서 고생고생하면서 지났습니다. 그 한참 25에서 30살까지 남들은 그때 한참 꽃피울 나이인데 완전히 남의 나라의 노예로 잡혀와서 쌩노가다를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게 뭐야 아, 도대체 나에게 무슨 희망이라는 게 있어 무슨 꿈이 있어 나에게 무슨 미래가 있어 아주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나이 30살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막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야, 우리는 그래도 곧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포로로 가서 일평생 썩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돌려보내 주실 거야 몇 년만 지나면 돌아올 거야 1년 지났어요 2년 지났어요 3년 지났어요 5년이 됐는데도 그런 일이 없어 그 이후로 10년 지났어요 20년 지났어요 그래도 돌아올 기미가 없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유명한 에스겔이 본 환상이 뭐냐면 오늘은 우리가 47장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에스겔 37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아는 놀라운 환상이 있어요 뭐냐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뒹굴고 있는데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자기가 볼때안살것 같거든 안살것 같으니까 안살것 같은데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자요 왜 의심하느냐 책망 받을 것 같고 또 산다 그러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에스겔이 의심하고 있는 거딱 알고 있는데 살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너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이러면서 또 꾸중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 뭐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웃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그랬더니 그 마른 뼈들이 뭐 우당뚱딱 하더니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근육이 붙고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이었습니다 즉 뭡니까? 지금은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나라가 회복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 47장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또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환상이냐?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 물이 흘러서 막 강물이 되어지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 환상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소송시키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KC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요즘 또웬 인플레 마켓에 가보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짜장면인데요 7, 8불 하던 것이 아리랑 마켓에 가보니까 이제 10불이 넘더라고. 깜짝 놀라겠어요. 음식이 막 뛰어. 좀 물가만 이렇고 뭐 코로나만 그렇습니까? 이땅 위에 보면 부정, 불의. 이게 얼마나 만연한 세상입니까? 거짓과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마름 속에 지쳐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럴 때 교회가 교회다운 맛을 보여주어야 돼요 특별히 누가? 에덴 교회 에덴, 에덴이 에덴 뜻이 뭐라고요? 기쁨 환희 참된 기쁨이 뭔지 참된 환희가 뭔지 이 교회가 이름에 걸맞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죠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에덴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어두운 밤일수록 별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 힘든 때에 에덴교회가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이, 어,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물이 나오는 물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보통 이 생수의 근원은 대부분 깊은 삶 속에서 높은 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 샘에서부터 물의 근원이 이루어지죠 또는 아주 깨끗한 청정 지역에서 땅을 깊이 파서 그곳에서 물을 끌어올려야 이 생수 같은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물을 마시면 참 시원합니다.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은 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수돗물이 한만 좋다고 해도 사람은 사람들 수돗물 안 먹어요. 집안에 뭐 알칼리 이온수기 혹은 생수 사다가 건강에 신경 쓰면서 그 물들을 마십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물을 사서 먹습니다. 옛날에는 뭐물사 먹는다는 거 꿈에도 생각 못 했지만 좋은 물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약수터에 올라가가지고 물병 들고 올라가서 물바닥 갖고 내려오고 그랬죠. 그마만큼 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물을 찾아 그런데 마셔도 그럼 뭐 영생합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물 먹는다고 천년만년 사는 사람 있나요? 아무리 좋은 물 먹어도 병들고 죽게 돼 있어요.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는 영생을 주시는 생수가 있습니다. 이 영혼의 생수를 마시면 죽었다가도 살아나요.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또는 살아서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이 나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 물이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여러분들이 출석하시는 이 에덴교회가 생수가 나오는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이에요. 아마도 여기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막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그 생수가 성전 주변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사해 바다까지 막 그리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막 죽은 바다를 살려냅니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이 예루살렘 지역에 강이 있나? 하고 보니까 강이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한 성전은 그럼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아니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성전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자기가 보혈의 피를 다흘리시고 고난과 천대와 멸시를 받으시고 세우신 교회 이게 바로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에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몇몇 개척 멤버가 모여서 세운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 지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믿음 주셔서 그개척멤버 들에게 그래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에덴 교회로 만들자 에덴 동산과 같이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보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에덴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 자, 근데 성경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생수가 나오게 되어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는 분들인데 여러분들 배에서 막 생수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 물길이 모여져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절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생수가문 밖으로 나아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제단이라는 건 뭔가요? 아, 구약에 어떤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단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제단 위에서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어떤 제사를 지냈어요. 런데 짐승을 잡아들이는 제사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나요? 안 돼. 불완전해. 그것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위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려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물한 방울, 피한 방울, 땀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 생명수의 샘물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고 마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요 축복입니다 생명수 생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생수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수의 강이 생수가 이렇게 솟아나오는데 그 생수 나오는 생수가 뭐냐?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성령님의 그 주시는 그 기쁨이 막 샘솟듯이 샘솟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내가 이제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성령님이 성령 보내주시게 되면 그가 우리를 진리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덴교회가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성령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내 심령은 이렇게 갈급해요? 나에게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야 되는데 왜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이 힘든 것만 자꾸 생각나요? 주님 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생수는 바로 이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방법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이 세상에는 많은 분들이 세상의 것들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애들을 씁니다 주님 대신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대신에 주님을 찾아요 걱정 근심으로 해결하려고 근데그 주님이 해결하나요? 뭐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밤에 시커 술 마시고 난다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골때린다 그래요. 골때린다고.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더 머리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생판 안하고 그저 한 순간에 그 도박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또, 오늘날에는 무슨,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주식, 뭐, 여기에다 눈이 벌게 가지고 밤새도록 거기에다 목숨을 걸고 시간을 투자하는 분들 있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줄까요? 아닙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뭐, 프로야구, 농구, 그 다음에 이런 여러 프로경기들이 있잖아. 거기에다가도 또 돈을 걸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프로 경기들을 좋아하고 그것을 뭐 정말 이렇게 보는 것이 죄는 아니죠. 뭐 건전한 오락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도박을 한다. 그리고 이락처금을 꿈꾼다. 여기에는 문제가 좀 있죠. 이런 데에 빠져들게 되면 깨어나올 수가 없어요. 과거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 어, 이 복권이 참 많이 유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로또 복권에 목을 매는 그런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로또에 목을 매냐 물었더니 로또 한번 당첨돼서 대박 인생 살겠다는 거예요. 로또 당첨되면 대박 인생이 될까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로또에 24억이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세금 떼고 뭐 여러 가지 수수료 떼니까 24억에서 다 떼고 18억을 받은 거예요. 18억이 어딥니까? 어. 근데 이 사람이 이 돈을 받자마자 자기가 그, 그동안 운영해 오던 이 조그만 가게를 에, 거지 같은 가게 고생만 하는데 이거 때려치자는 이제 18억이 있는데 그럼 가게를 집어 집어치웠어요. 그리고서는 주식에 투자하고 경험도 없는 사업에다 막 투자를 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사기당하고 거듭된 실패로 18억 몽땅 날리고 결국은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이혼했지요. 그리고 모든 거다 잃고 나니까 목욕탕에서 자살했습니다. 그 로또가 그 인생을 망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성령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치 우리는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더큰 인생의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오직 탐욕의 상징인 배에서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칠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살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주님 내가 주님과 그동안에 너무 멀었네요 주님이 이제 내 심령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세요 하고 간절히 사모하세요 그리고 주님, 주님이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보혜사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이러고 간절히 사모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와라. 예수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들 심령의 왕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 목사니까 늘 하는 얘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가서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세보다도 주님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없으면 내 문제 해결 안 돼요. 이러고 나아가시라니까. 근데 그런 갈급함 가지고 나아감이 없었으니까 그런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나아가면 그런 체험을 얻어요. 이런 체험을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생수의 샘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목마름이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 생명의 강가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에스케 30, 4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방으로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를, 나를 물에 건너게 하시니 무릎, 물이 무릎까지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리고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리고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게 물이 점점점점 늘어나는 거야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이제 한 길이 넘어서 헤엄칠 수밖에 없는 물 이런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이것은 뭐냐 우리 신앙의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발목까지 물이 잠긴 성도는 어떤 성도냐? 초보 성도야. 초보 성도. 정말 처음에 아, 내가 죄 사함 받았다. 아,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 주셨다 그래서 막 기뻤어. 그러다가 생활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기게 되면 언제 그랬던가 하고 그, 그 기쁨이 싹 식어 버리는 거야. 그냥 발목에만 잠시 물이 차는 그런 상태. 그리고 그냥 매 주일마다 교회만 다니는 그런 상태. 발목에 찬 거야. 근데 이 무릎까지 잠긴 성도는 어떠냐. 이 교회는 다니는데, 어, 교회만 다, 다니는 것도 열심히 다니지만, 근데 훈련은 받지 않아. 그리고 교회 일에 참여하지는 않아. 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 무릎까지 찬 성도. 또 허리까지 잠긴 성도는 어떤 자 말씀도 배우고 봉사도 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줄도 압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긍지를 어, 가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이런 단계로만은 부족, 부족해요. 헤엄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완전히 성령의. 잠기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날마다 우리의 그 더러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갈증이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생수의 강물에 완전히 푹 잠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저 얕은 물가에서 물놀이 수준으로 즐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이 은혜의 강가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길이 넘는 그 물가로 푹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뭐냐 성령충만이에요성령충만의 단계로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단순히 생명 얻는 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생명 얻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막 풍성함이 느껴져야 돼. 우리는 주님의 자녀된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생수의 강물에 푹 잠겨야 돼요. 수영을 처음 배울 때는 이 물을 참 두려워하죠. 허리에만 차도 겁이 나요. 물이 적으면 근데 물이 적으면 수영을 자유롭게 할수 없어요. 어, 이렇게 좀 엎드려 살려다 보면 물장치다 보면 발이 땅에 쿵쿵 다 그거 어떻게 수영하겠어요. 그리고 얕은 물에서 막하다 보면 손이 땅에 다 그거 어떻게 수영하겠어요. 그래서 이 수영에 자신감이 생긴 사람은 깊은 물속에 한길이 넘는 깊은 물속에다 푹푹 들어가요. 깊은 물이면 물일수록 더 자유롭게 수역을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깊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이가 깊을수록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삽니다.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자신을 완전히 담그면 이런 놀라운 찬양이 나와요. 어 제가 갖고 있는 옛날 찬송가 288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이 험난한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를 나의 구음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비록 이 험난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찬송을 간증으로 할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에덴교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와 정말 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에덴교에 들어오면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서 이 찬송을 부르는 그리고 이런 기쁨이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꿈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에덴 교회인데 여러분들 교회가 무슨 교회 에덴 교회 어. 여러분 생수가 흐르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겔에서 47장 8절에서 12절에 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루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뭐예요? 여기 아라바에 있는 바다는 뭐냐면 사해야 사해. 이 사해의 바다가 소송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앵계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견이와그 진펄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얻으리니 맺으리니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여러분 이 생수의 물이 이 사회를 세우고 소송시킬 물이 이 에덴교에서 흘러나오기를 기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나온 생수가 흘러서 사막에 있는 아라바바다로 흘러갑니다 이 생수가 흐르는 곳에서 죽었던 것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푸른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자나지 않던 사막에 강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니까 막 나무가 번성하게 됩니다. 썩었던 바다의 물이 살아납니다.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막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습니다. 강 좌우편에는 각종 과일 나무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서 이런 치유와 회복과 풍성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에덴교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이 l a 한인사회, 이 오렌지 카운의 한인사회의 근심과 걱정과 정말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의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마음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환희가 솟아나고 그들이 모여서 기뻐서 즐거워서 환희에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이름값 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이름값 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사막처럼 인생의 목마름에 지쳐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사람들은 없습니까? 살펴보십시오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에스겔 4 7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짐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생수의 강물이 사방에 흘러 넘치고 있는데 이 짐펄과 갯벌은 뭐냐 물이 흘러가는 곳이 아니라 물이 고여있는 곳이야 그래서 물이 점점점점 뚫면서 땅이 끈적끈적 질척질척한 땅이 짐펄과 갯벌입니다 그런데 이런 짐펄과 갯벌에는 식물이 자랄 수 있냐? 신선한 물이 계속 공급되어야 식물이 자라는데 맨날 썩은 물, 더러운 물만 고여있으니 자라던 생물들도 죽어 그곳에서는 여러분 이 진펄과 갯벌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뭔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걸 흘려보내고 또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나만 은혜 받고 이제 됐어 이러고서내 마음속에 그냥 고여있는 거야 근데 처음엔 괜찮은데 그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은 진펄과 개벌이 돼. 나 왕년에 은혜 받았던 자야. 왕년에 받았는데 지금은 아니란 얘기지. 그러다 보면 뭔가 시원치 않은 성도 보면 우습게 여기고 자기만 잘난 줄 알아. 그 사람 옆에서는 생명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받았으면 쏟아 부어주고 받았으면 베풀고 또 받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이게 생수가 흘러넘치는 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메마른 사막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살면 놀라운 소송의 역사가 되살아납니다 죽은 영혼이 회복됩니다 병들었던 자들도 치유됩니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에덴교회에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 땅에 40년 전에 에덴교회를 세우신 그 이후 여러분들이 깊이 깊이 세우시고 세기시고 이 에덴교회의 성도로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늘 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 여전히 세상 것에 매여서 목말라 지쳐있는 자들에게 이 세상 어,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물결을 흐르는 곳마다 모든 영혼들이 소송되고 번성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이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성전으로 정말 아름답게 지어져서 에덴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이땅 위에 세우시기 원했던 바로 그 교회를 회복하셔서 정말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인생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도 황폐화되어지고 이 땅도 황폐화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에덴을 창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40년 전에 이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이름을 에덴교회라고 주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주님 이 에덴교회가 이름에 걸맞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환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의 고민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정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이 주님이 몸된 교회를 피로 세우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셨사오니 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손에 손잡고 주님을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수를 쏟아내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